자 이제 천주경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이 유의 교 역사를,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어지 공부하려 보자고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밝혀진 것은 우리가 뭐 항아문명이라든지 사대 문명 발생지로부터 출발했다 했었는데 지금은 유네스코에서 거의 인정한 거야. 그래서 한 1만 년 역사로 올라가는 거야. 1만년 역사에서 우리는 환족이 우리는 문명의 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이전에도 있었을 것 같아. 그치? 자 우리 이 문명이 한 번으로 끝났겠나 이 수없이 많은 수억 년, 수십억 년을 지나면서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해도 정말 오래된 유적들이 바다 물에도 잠겨져 있고, 그지? 저, 일본 저쪽 바다, 태평양 쪽에서도 묻혀져 있고, 이렇게, 어, 그리고, 그 도시도 나오고, 옛날에 없었던 아틀란 테스가, 어, 아틀란 음, 뭐, 테스, 그, 대륙도 있니, 없니, 해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3만 년 전에, 5만 년 전에, 우리는 인간의 두개골 같은, 이런 것이 생겼다, 해사고, 이래서 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따지 봐야 아무 소용 없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인류의 역사는 대대로 내려올 수도 있다. 또 지금의 인간이 제일 뛰어나라는 보장은 없다 말 그제.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도 다 인정해야 돼. 우리가 그 로마 그 교양도 외계인은 있다 이랬잖아요. 그제 외계인도 있는데 하느님이 창조했다. 하, 가다가 아마 갖다 붙이는 데는 이각인 있어요. 이? 애초부터 그랬으면 맞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 거짓말, 또 거짓말 하는 거. 이거 우리. 우리 조사하는 거, 검사인지 조사하는 거 봤잖아. 거짓말, 거짓말 내놓으면 또 거짓말 아이들 했었고, 내놓은 것만, 증거, 증거만 내놔라. 이렇게 밖에 없잖아. 요 자, 그래서 이런 한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근거가 그대로 내려와 있으니까, 여기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한족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것도 우리는 어쩌면 미화라고 해야 된다. 자, 미화시키가지고, 이것을 신경화 시킨 것은 우리 고유의 특성이고 모든 나라의 특성이에요 시조는 항상 미화가 되어있다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 진짜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왔을까? 그제? 그건 또 거짓말 아니겠나 그제? 그 미화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외계에서 날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변형에 의해서 우리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지켜야 할 것은 한계는 답이 없다. 항상 진리는 한계지만 은 우리는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법칙에 의해서 이가 뭐예요? 엄양이치론인데, 그제? 자, 모든 데는 음양이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인 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성악설이다 어떤 사람은 성선설이다 이순 거짓말이다 성악설도 있고 성선설도 있는 게 거야 우리가 배울 때는 복이 있으면 애군도 있는 것이고 파가 있으면 조금 더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한족들인데 지금 우리가 밝혀졌다는 거다 내가 그 사이에도 못한 거 강의를 하고 싶어도 못한 거는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해도 돼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한 것이 우리는 천부경이다 그지? 천부경 81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천부경에 이름 지어진 것은 없어 이? 그러면 똑같은 유행이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 저번에 푸 z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지? 자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들이 말 들어봤지? 이것이 뭐고? 어메이징 글씨라고 뭐고? 위대한, 위대한 은총. 은총 그러니까 하늘에서 신이 준 은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갖고 어메이징 글씨인데 이것이 우리가 한글이라고 그랬지? 한글이 아니고 조선의 조선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를 여러분들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된다 자, 조선어. 조선어와 한글을 우리는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는 우리가 뭐 상형 문자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제? 언어들이. 그지 우리가 뭐 소리가 되든 언어가 있든, 있던 있든데 이것이 우리가 조선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한자어다는 거다. 이 조선어는 한자어다는 거다 그런데 한글은 뭐냐면 한자어를 발음 그대로 표기를 행기다 그래서 조선어와 한자어와 한글을 우리는 혼돈을 하면 안 된다 자, 조선어는 우리는 한자를 우리는 발음할 때 나타난 말이고 한글은 어떻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한글 그대로, 발음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한글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때는 어메이징 그레이션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조선어라는 거다. 조선어. 한글이 아니라 조선어. 그러면 이 천부경은 뭘까? 조선어가 한글이야 조선어지. 항자니까 조선어지. 그지 이것도 조선어다. 그러면. 이 한족의 언어가 조선어다 그지? 처음부터는 아무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한인이 녹아서 조선말을 만들었겠나? 혼자 있는데 뭐 조선말이 있었겠나 그지? 이 문화가 발전되면서 어떻게? 문화가 발전되면서 언어가 만들어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우리는 세 번째 우리가 한계가 있다 있데 나도 모르겠다 이건. 찾아봐야 된다, 이제부터. 자, 그런데 이거의 표기와 이것의 표기가 똑같다는 거다. 제목의 학경전을 하고 붙여한 것도 없을 뿐더러, 단순하게 글자 8한자일 뿐이고, 이것도 한자 144자일 뿐이다. 그제? 제목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이두 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하면 이한 개도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 그지 글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장기가, 뭐, 악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악기는 아닐 것 같고, 노래도, 이거는 노래니까, 노래도 아닌 것 같고, 여기는 뭔가 있겠지, 그지?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한쪽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갖고, 우리가 종교의 탄생을 우리는 한번 보자는 거다, 종교의 탄생을. 우리가 종교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풀만 답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종문화가 있다 하면, 한종문화가 있다면 이 종교의 탄생은 우리는 그 역사를 우리는 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시대 때는 고대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사이에 우리가 이때까지 배우 거는 고대 사회는 수렵 사회다. 주로 즉석에서 해설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에서 해결하는 거, 그렇게는 음, 그 동물을 키우든지, 동물을 잡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이런 것으로 해결해가지고 우리가 진행되는 그 과정이 우리는 수렵 사회다. 그러면 수렵 사회가 공동체, 수렵 사회도 공동체 의식이잖아, 그지? 이것이 바로 국가라는 거다. 국가인. 수렵 사회가 이제 국가다 국가가 이제 탄생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옛날로 거슬러 그 가게 되게 되면 생명이 어느 정도 했겠어요 하나의 사람의 수명이 어느 정도 했겠나 지금은 우리 건강도 있고 사람이 단체로 하니까 벌떼들 호랑이도 안달라졌다이 말이야 그때는 호랑이도 많을 것이고 동물도 많을 것이고 어? 균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 사람이 굉장히 빨리 죽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평균 수명이 한 30에서 40이라고 가정하면 30이라고 수명이 30이라고 여기에 엄마 아버지가 결혼했을 때 열매살짜리 엄마 아버지가 계신 분들 많이 있지? 없나요? 옛날에는 결혼할 때 보통 열매살 이렇게 되면 결혼을 하는 거야 여자는 조금 나이가 더 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제가 보면 우리 할아버지도 할아버지가 12살 때 결혼하고 할머니는 15살 때 결혼했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릴 때 결혼하는 거야 생명이 작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 갖고 애를 낳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공동체 국가가 하나 부족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하겠노 장남은 어떻게 장남 이 이렇게 우리는 자기가 물고기도 작고 동물도 작고 양도 키우고 할수 있으니까 자꾸 독립을 해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둘째는 또 이렇게 독립해 가고 셋째는 이렇게 독립을 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먼한먼길 옛날에는 요새는 막 KTX가 있어갖고 빙빙 날아다니고 이렇게 되면 빙기가 있어갖고 날아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몸으로 전부 다 걸어서 가야 되잖아 그지 몸으로서 걸어. 그러면 여기서 간대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다 돌아올기가 힘든 거니까 그러면 장난부터 계속 분가를 해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서또 다니면서 이렇게 또 분가해 나가겠지 이것이 우리가 인류의 이 번성기다 그제. 인류가 막 번창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종교에 종교가 왜 탄생했다고 생각하냐 인간의 행복하기 위해서 탄생했다. 이거는 근래 들어와서 한 소리고. 이? 인간이 종 인간이 종교가 탄생한 목적이 뭘까? 큰일이다. 이래 가지고 종교를 믿기는 뭘 믿어? 좀더 건강 갖다 버렸죠. 종교는 어떻게? 인간은 어떻게? 너무나 미시한 종족이 이거 지구가 있으면 여기에 뭐 저만 방향이 있겠나 이 자연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다 인간이 인간은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거이 이게 뭐 실없는 얘기죠 누구말따나 이게 열심히 걸어가는 개미에 우리가 발을 한개 밟아 보면 그 밑에 압살을 몇명 하겠나 그시 자연의 이 위대한 힘에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종교를 믿는 거야 그럼 종교를 믿으면 어디를 믿어야 될까? 그때 아버지를 믿어야 될까? 어디를 믿어야 될까? 종교의 탄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연을 믿어? 자연을 믿어? 이건 하늘을 믿을 거고 이건 자연을 믿을 거고 나는 뭡니까요? 아, 그 때는 신이란는 개념이 없죠. 조상을 믿는 거지. 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게다, 즉금 다른 게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믿어야 되겠지? 자연을 믿어야 되겠지? 그러면 엄마, 아버지를 믿어야 되겠지? 너무 간단한 논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대자연의 우주의 질에서 내가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자연에서 이 변화무상한 이자연에 살아남는 누구말도 호랑이인데 어? 멀리, 가, 멀리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살아것은 엄마 아버지 조상이 다워줬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종교야 뭐또 죽은 거 따로 있는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요 오갖고 요시 오갖고 내가 뭐 하느님이고 내가 뭐 신이고 이 지랄병 하는 거야 이거는 귀신 장난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조상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 이제 중요한 역할이다 하늘은 어떻게 해 아니, 하느님 위대한 하느님은 우리가 우리 뭐 창조주가 되든 우주의 기운이 되든 이것은 한 개밖에 없잖아. 이거 뭐 인간이 무슨 하느님이 되겠노? 그치? 인간 하느님이 될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자연은 어떻게? 땅에서 일어나는 태풍이든천둥이든 이거 뭐 어? 옛날에 지진이든 여기서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힘은 뭐 없잖아. 그거는 뭐 믿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인간이 믿을 수 있는 힘은 뭘까? 조상이잖아. 그치?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부족 중에서 부족이 어떻게 힘 제일 호랑이하고 대적해 갖고 힘 제일 사람이 부족장이고 부족자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노 우리 초상이 보호해 준다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엄마 아버지가 보살펴 왔으니 엄마 아버지 믿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종교라는 것은 이거 세 가지야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거잖아. 그렇죠.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 풀면 뭐그 종교가 다 풀린 거잖아. 이것은 무엇이 뭐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나? 아니, 말 그대로 해야 있는 그대로. 아, 주님 조상이 있다고 그랬잖아. 자, 두 번째 도와주 사람이 누구? 힘쓸 사람 금방 내가 부족이라고 했잖아. 부족자, 응? 세 번째 인간이 뭐지, 그 아, 여러분들 가족 가족. 에? 아, 가족이 힘내갖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저번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할때이 피리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피리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그 우리 마을이 평안하고 이러니까 네 마음대로 고기도 잡고 이? 개척도 하고 이렇게 해라는 것이고 막 급하게 그막 북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서 전혀 돌아고 이거 그 공격하는데 막아라고 했잖아 옛날 그대로 온게 똑같은 거야 그럼 이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우리가 하는 소리가 뭐고? 이 부족장은 어떤 사람이 해야 했나? 사랑과 차비 됐다. 그죠? 사랑 플러스 자비 했잖아. 그러니까, 힘센 놈만 부족장이 되는 게 아니다. 칼 들고 있는 거는 절대 부족장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다. 이? 사랑과 차비가 이 부족장이야. 그러면 조상은 어떻게, 엄마, 아버지니까, 가쁘거 없으니까, 그지 그럼 옆에 있는 힘든 사람, 이거다. 이거는 가족이 살아있다. 이것도 살아있다. 그러면 뭐가 한게 모자라나? 뭐가 모자라나? 아이안 보이는 조상이 문제지. 아, 이답다 적어놓고 좀뭐답안 해. 종교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지금 설명한 거요 이거는 가족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고, 부족장은 우리 대장이니까 있는 거고, 조상은 어떻게, 가쁘고 없잖아.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이 조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상은 어디서 찾을까? 어디서 찾을까? 에이, 제발라. 누가 찾아줄까? 그래,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당이다, 이 말이야, 무당. 사만이심이 아니고, 이거는 무당이다, 무당. 이것이 우리가 고대시대 때는 우리는 이것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야, 그죠 뻔한 거잖아. 우리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푸는 거야. 종교도 학문과 논리에 의해서 풀이가지고지 마음대로 지가 뭐, 하나님 뭐, 계시를 받았는데, 부처님이. 뭐, 당군 할아버지고, 간호장군이 얘기말 오겠노? 간호장군 봤어요? 못 봤지? 그 당연히 못 봤는데, 그 간호장군이 우리나라 말 오겠네. 바쁜데.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조상이 가는데, 조상의 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말이야 그런데, 저 여자 와갖고 뭐, 뭐 멍청한 놈들이 막 무당이 막구단은 나쁜 거라고 막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되는데 구사할 거는 해야 되지만 그죠 헐크 해야지 그구시 나쁜 게어딨 있나 그 붓을 그 엉터리 가지고 거지 해갖고 구단되고 꼴랑 3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이제가 구단다가 그 미친 놈들이 되제그니다 그래서 구단 때는 얼마 받으래?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에? 저쪽에다 물어보자. 구단 때 얼마 받으래? 아 최소한 도로 많이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뭐 그만큼 하면 쪼겜받아갖고 해준다는 건 100% 거짓말이다 그래 안 하는 것보다 못한다 이 말이야 기지 갖다 풀어놓는 건이네 구달라 하면 최소한 도로 천만 원 이상 안 갖고 오면 뭐, 그 구달그구달다고 소리 하면 안돼그 하는 사람도 그건 거짓말쟁이고 그건 사기꾼이다 이 말이야 그럼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천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 거야 안 아, 받으면 그거 태연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제자상 차주고 그것만큼 하는데 누구말든 이거 하는데 뭐3 0 0만이돼갖고 허설해갖고 고소해가지고 허설해 그러면 구달 자격도 없다 그거는 조상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다 그게 뭐 뒤지세요 <목소리> 없으면 찹을 <취업을> 하지 마야지 <웃음> 그렇기는 그 미친놈들 때문에 사기꾼들 때문에 그렇잖아 지가뭐 조상도 부르지도 못하면서 그거 뭐돈 100만원 200만원 훑트몰라고 해줄 것 같으면 확실히 해줄 거, 안 해줄 것 같으면 차야지. 그렇잖아. 그거 해보니까 그거 되나? 안 되지. 그거 거짓말째지, 이고 그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 그 무장이 인정 못 받는 이유가 뭐고. 100만 원 해주고 해준다, 고2 0 0만원 해주고 해준다, 그거 처음부터 사입구이네. 그거 뭐든지, 이 어떻게.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안 되는 이야기를 해준다 하는 그게 사입구이지. 되는 일을 열심히 해주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노 저, 제 저거는 제사 안 지내나? 천주교도 당연히 교황도 제사 지내고 다 하는데. 그 이상한 놈들이 질랄병한거네질랄병 한다면 이상하나? 그 완전 질랄병 하는 거지, 뭐. 너는 해야 되는 거야. 그, 누가 그러면, 어, 제사 지내는 무당이 그러면 지동 들어가갖고, 그 그거 상처리 주갖고, 그것 지, 지고, 그 미친 지랄병 하는 거지, 그거는. <웃음> 에이, 이거, 씨. 뭐. 그런 말 하는 그 자체는 사기구이지 그렇게 사기구 천국이, 그렇기는 무당이, 올바른 무당이 인정 못 받는 이유다, 이말이사기구 무당이 90%고, 진짜 무당이 10%밖에 안 되니까, 전부 다 막, 돗대기로 다 취급하잖아. 구이라는 것이 나쁜 거,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돼. 그제? 그 사람도 하는 일이 신의 제자로 가는 길이 있고, 똑바로 해주면, 인정을 해준 사람은 해줘야 돼. 그런데 사꾸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게 돼. 해봐. 철쇠생괴 아열명 중에서 9명이 도둑놈이고 아, 이 도둑놈 아 도둑놈이 한명 있으면 어떻게 누가 이기겠노? 이게 또라이 대표잖아 안 도둑놈이 또라이 대표인 거야 우리나라 시대가 그런 거야 온천지가 또라이 사입구이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해줄 것 같으면 확실히 받아가지고 확실히 해줘 할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손 대면 안돼 그렇지? 맞나? 돈 없는 사람은 그거 가서 뭐, 구이 무슨 구이고 뭐 없는데, 지가, 지가 뭐, 니는는데 베푸는 게 없으니까 돈이 없지. 그것도 할 처지도 못 되는 거. 그래, 인생 살아가마 뭐하노, 그러면. 구달 정도도 뭐, 인생 살면 안 되겠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뭐, 그제? 내가 생각하는 건 그다. 가짜를 가짜로 만들고, 가짜가 가짜를 만들고, 뭐, 이름 한 번, 만 개운한 데 갖고 사기꾼 천국 만들고, 뭐, 이래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뜻이니까 어떤 방법이 없잖아. 하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느님이야. 하느님이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늘은 우주라 이 말이야, 우주. 이것이 바로 천주라는 거야. 하늘의 주인이야. 하늘의 주인은 몇 가지 힘을 가지고 있게요? 아이 여섯 가지 했잖아. 아, 이거 우주의 주인은 여섯 가지잖아. 이 여섯 가지 힘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야. 응? 그러면 이런 힘을 갖고 있는데,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이것이 역할이 뭐냐? 무엇을 해줘야 되겠나? 이것이 대핵, 대덕. 네, 복 이런거다. 그지 맞지? 그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이? 내가 아닌 것은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사회꾼이야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해줘. 그러면 누구말따로 구슬 한다 하더라도 나는 요것만큼 하니까 요것만 하고 저거 잘하는 사람은 저거 데리고 하고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도 다 하고 말해자 되는 거야. 그제 그리고 지가 뭐, 이거부터, 뭐부터, 뭐까지 처음부터 지가 다 한다 하니까, 그게 더 미친 놈들이 기네 그렇게 미친 뿐이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종교가 탄생한 것은 이것 때문에 탄생한 거야. 이 믿음 속에는 이거 우리가 하늘의 입니다 하늘이지. 누구말따나 여러 가지 유형으로 따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조상신을 따지는 무당은 어떻게 이거 하늘의 천신이야. 그제? 하는 <웃음> 전진이야. 이. 무당들은 이게 이 논리에 따라서 하는 거야. 이. 그럼 이것은 사실이야. 아니 뭐 이거는 자기가 할수 없는 논리니까. 그럼 무당들은 할수 없는 거니까. 무당들은 요것만 하면 되는 거야. 요것만. 요것만 할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무당이야. 이것도 못 하는 게뭐 진짜 귀신이 붙어 게 뭔지도 모르면서 무당하라니까 그게 혈액에서 욕대로 묶지. 그래서 요, 놓은 게 뭐고. 이거는 하늘에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공부는 못해갖고 모르면서 알기는 안다이 말이야, 그치 힘을 빌리갖고 그렇게 하늘에 천신 이거는 뭐 지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 빌뭐 수밖에 없어, 잉? 지도 어떻게? 사주님들 같이 빌 수밖에 없잖아, 뭐 내가 할 수,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뭐 지가 옷을 입히든 놀든 같이 놀든 뭐 어떻게 해? 이 조상이 다루는 거야, 잉? 그것이 바로 무당이야. 그러면 이이 이 자체가 어떻게? 이 자체가 종교잖아 그치? 이 자체가 종교라는 거죠. 세 가지가. 그러면 종교는 이세 가지가 합이다, 합 종교라는 것은 이세 가지가 합이 돼야 종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이 이 역할을 못하는 종교는 종교 아니라 그렇잖아. 귀신을 다루지도 못하는 종교가 무슨 귀신, 그 종교가 되겠노? 내가 무당을 그래도 칭찬해 주는 건아니다그 그니까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똑바로 무당만 필요한 거야 자, 이것을 알아야만이, 자, 있어야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부족장이라는 거 사랑과 자비, 사랑과 자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도둑질 을해물라 하는 부족장이 있으면 어떻게 그 종교가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러면 종교는 어떻게 사람과 저기, 돈 있으면 나눠 몸 사람 가이돈 있으면 나눠주고, 몸 죽은 사람 묶기 이지 저끼리 긁어 모아 갖고, 어? 군기나 짓고, 뭐 저끼리 때먹고뭐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종교가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이 가족이라는 거 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이, 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가족도 못 지키면. 이거는 아예 되는 거다, 그제? 그러면 대통령 되면 많어. 우리나라 국민도 못다을수 있는데. 우리 집에 있으면 많어. 내가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장이면 많어. 우리 집 가정을 다못 살리면 그건 말정한 일이지. 그러면 우리는 배워서 뭐할 거냐? 우리는 종교라는 이런 개념으로 출발한다고 하면, 역학도 마찬가지거든, 마찬가지지, 그제?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나? 내 자신, 내 가족이 있으면 이것을 봐서 잘다스야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제? 내 가족부터 이거 다스릴 수 있어야만이 되지 아, 가족도 못 다스리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알지? 그럼 내 아버지 자기 별로 없나? <웃음> 한쪽에 신경 쓰지만 한쪽에 좀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이 가족은 다스려야 된다 자기 집안은 다스려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면 우리는 어떻게 내 가정부터 지킬 수 있는 그 가정도 해야 되고, 그지? 자, 이것이 우리는 합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해봐. 이것이 뭘까? 우리 가르쳐 주지?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종교인데, 종교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다, 그지? 맞나? 아니야. 저 위에 거는 뭘까? 이것이 바로 정토라는 게다. 에 어, 아, 개신 붙어갖고, 동자가 오갖고, 표오지도 않아. 동자가 오갖고, 붙어갖고, 허설 예쁘고, 이랬으면 곤란하지. 진짜 아는 아는 괜찮지. 좀 똑똑한 아는 좀 괜찮겠지만, 이 멍청한 아는 붙이갖고, 이것이 내가 제사 지낸다 해서 하면 곤란하겠지? 안 되는구나. 이것이 뭘까? 부족자가 뭔가 이거 다스릴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는, 우리 한국 인간이 만드는, 이거, 니죄 네 얼마, 벌금 얼마, 이게 아니고,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처님 법, 하느님 법, 이 종교적인 법이다. 이것이 정법이라는 거다, 정법. 응? 이것이 정법이라, 이 말이야, 정법. 그치?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잘갈수있려면 우리는 올바르게 행해야 되겠지? 응? 이게 바로 전교야전교가뭐 대단한 것같이 그러면 한번 보자. 손님들 누구말따라 귀신 못 보는 스님, 그거 뭐라는 스님, 이거는 전교 아니라, 이 말이야. 가짜다, 이 말이야, 가짜. 뭐, 지금 경제 몇개 이겼다겠고, 음성 좋았다 이거 그 노래는 하러 가지, 그 뭐, 저래 가서 말라고 한다 있노 노래 잘할 것 같은데. 그치? 아, 그리고, 생각 해보자. 인간이 태어났을 때, 뭐, 아들 낳아보고, 비군이 또여 가면 안 되겠지? 비군이 스님들 한번 보자. 아들 낳아보고, 자기 가족이 있으면 키워 봐야 되고, 응? 그렇게 해야 되잖 정당당하게. 그러면 내가 고 선임이 돼갖고, 뭐, 나는 머리 깎고 와서 결혼 안 했네 해놔놓고, 저 옆집에 가게 되면 자기 아들이 줄줄이 있고, 뭐 이랬뿐고 곤란하잖아. <웃음> 지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누구한테 땡땡이 주고 하고, 가족들은 전부다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있어. 그러면 되겠나? <웃음> 그러뭐 종교, 종교의 지도자는, 무당은, 어떻게, 뭐, 귀신 들리갖고 했다 손치자 이거는, 어떻게, 법이 있어야 되잖아.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요그지 아, 많은 사람인데 이것을 법을 전해 주려고 하면 올바른 게 있어야 되지. 귀신 들려갖고 헛소리 하는 거, 그거 깎여줘갖고, 그제사장태면 되겠나? 그러면, 이, 종자를 운영하는 이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뭐, 내가 또, 누말따 이런 말 했으면 안 되겠지만, 은 와, 왕무당이래, 서건 뭐, 미스터 체 그런 게 있지? 미스터 채, 있지? 약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미스터 체. <웃음> 왕무당이래, 자꾸, 무당이 점치는 것 같고, 와, 제사장이.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저보사이꾼집다이지 그거는. 이건 사이꾼집다이네 이거는 법이래, 이 말이야. 말겠지 아, 그래요 이것이 바로 종교지. 뭐가 종교냐 이 말이야. 이것이 합치지야되 그걸 나누고 어떻게? 매날 만할... 그런데 우리 이것의 종교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이각 종교들로 우리 알아봐야 되겠지. 그제? 그러면 근본적인 것은 또 똑같은 거야. 그 밑에 제자들이 이누구 말따나 나쁜 제자들이 그 어디서 나온 거 알겠지? 나쁜 제자들이 전부 다 사이비 종단을 만들어 갖고 사기판 치는 거야 고도이판 치는 거야 지금 땅다북이 무슨 땅? 한국 4800만 뺏겼는데 이거 뺏고 뺏고 뺏기는 거야 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거 언제 이것이 좋아질란 거 그지? 난세가 되게 되면 또 좋은 것이 더 드러나겠지 뭐 그지 우리는 열심히 가보는 거다 그래서 자오지한 종교는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한다 우리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세 가지 맞춰진 게 있나 한번 봐봐라 있나 기독교 천주교 천주교 도 신부가 너무 많아서 안되고 그지 무성인? 아까 얘기했잖아. 90%는. 무성 90 혼자서는 이것밖에 못한다 했잖아. 이건 종교가 안 된다 했잖아. 혼자서는 종교 못하는 거야. 그렇게 나 홀로 종교, 그러니까 이게 팔이 안 되는 거야. 무당들은 나 홀로 종교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원자 종교야. 그렇게 이기 었기 때문에 종교가 안 되는 거야. 무당들은. 자기들은 많이 해갖고, 막 무슨 연합해져갖고, 막 시비도 하고 이러지만, 은 똑바로 하면 법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저거 맨날 큰소리 해서봐야 안되는거야 그거 그러면 어떻게? 어느 종교가 죽이게 맞나? 안 아, 맞잖아 아무도 그러면 우리나라 종교는 전부 헛바이다는거 그리고 이것을 해라고한 사람들이 정, 정당에 정 얹지갖고 거기서 막돈빼먹히표 <웃음> 또. 정치하는 사람만 커표 편수 얻으려고 이? 정경결탁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게 되면 그 나라를 망하는 거야 언제든지 정치와 이 종교가 결합되면 망하는 거야 로마 제국이 망인 이유를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주겠지 로마 제국이 망인 이유가 뭐겠나 그거대한 로마 제국이 정치와 이 종교가 함께 갔다는 게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정치가 죽든 종교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려고 하게 되면 정당에서 무조건 손대는 거야 알았지? 내가 누구 하나 딱지정하진 않았지만 무조건 전부 다손 떼는 거야 종교를 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정치 물그 다음에 이기에물 들면 안 되는 거야 물욕에 들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절대로 바로 돌아갈 수가 없다 언젠가는 폭파되게 돼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종교는 종교만 해야 되는 거야 배가 좀 고프면 어떻게 해? 종교하는 사람들이 누구 말자나 뭐 가족도 없다는 사람이 돈이 많이 필요하노 그러니까 어떻게 순한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지게 처음부터 헛수 아이가 헛수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얼마나 잡아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종교를 하는 사람은 손을 떼야 돼. 응? 누구말따나, 어? 사죄? 사제? 뭘 사죄해준다니 말이고? 재진 사람, 살아가면서 재진 사람은 죄 받고 오면 되는 거지. 그제? 누구말따나, 막, 교회에 들어가면 사죄해주고, 절에 들어가면 사죄해주나? 죄는 죄를 받아야 돼. 그제? 그러니까는. 언제나 갚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말로는 뻔한 거야. 아니? 이거는 자연의 이치는 어쩔 수 없는 기다 누구 말따나 응? 불행한 대통령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생겼다, 그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 불행을 대통령까지 했으면 이런 어 이런 부족장 알겠나, 그지? 이거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불행해지겠나? 누가 불행하게 만들겠나? 그치? 이런 사람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라, 지가뭐 뭐, 사면, 사면 건 자가 아이가, 그지? 죄를 사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사람과 자비만 베푸면, 이런 사람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편할 거 아니야, 그지? 이 사람이 어떻게, 어, 누가 할아버지인 제사 지냈다고 해갖고, 누가 말하나? 나는 이거, 뭐고, 그 뭐, 뭐, 뭐 무당 구대다고 그거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다잉? 저거 집이 제사권을 지냈지만지, 제사도 뭐라 지내노? 지금 조상도 없는 놈이가 내 그런 거 말하는 놈은 저거집 조상도 없는 놈이야 순상놈이 어디서 딸이 외계에서 날아오는 놈이지 제사 지내는 거 갖고 타자면 안돼 그건 다 당연히 조상이니까 그것이 우린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거다 니 부모 안 그립나? 그립지? 그럼 부모가 돌아오고 있으면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제도 지내고 할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기복으로 치부를 해갖고 돈을 끌어가는 무당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것만 아니면 올바르게 하면 좋은 거야, 그거. 그래야 또 여러 사람도 묵고 살기도 하고, 또 신의 길리 가는 사람도 그래 하고, 종교도 이렇게 해갖고 묵고 사는 거야. 그러면 종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순, 어떻게, 여기는 안 되고, 없는데만 눈먼 <놀람> 종교들이 많다, 이 말이야. 이 종교들로부터 탈배해야 돼. 그러면 그런 종교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거기에 속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종교는 자연적으로 소멸되겠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다 어떻게 하겠나 한 사람 한 사람 자비 주변에 자기 가족들이 그런데 속이지 않도록 하는 것만 하면 다행이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는 어떻게 이세 가지야 이거는 태고의 끝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잠깐 쉬다가 이제 정말로 이제 내려오는 거 한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